얼굴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왜 빠졌어? 얼굴형이 바뀌었다는 게임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요백이 엄청 줄었어요 정말 미세하게 인상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꼼수 시술 왜 이제 있지? 약간 입꼬리 수술 했냐고 좀 민첩해 보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이쪽이 훨씬 갸름해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찍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웃음> 저희 이제 시술 관리 받은 것들 효과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4년 좀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얼굴이랑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초반때 영상이 사실 몸무게는 에 훨씬 덜 나갔어요 지금은 좀 살이 찐 상태고 그때는 48kg? 49kg? 이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5 2이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에도 종종 달리지만 친구들을 만나도 얼굴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살 빠졌어? 이런 얘기를 진짜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큰 그런 성형 수술을 하다기보다는 되게 찔끔찔끔 잉? 이게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이런 긴감민가 시술들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쌓아가지고 지금의 이 얼굴이 됐는데 막 하시라고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 그저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진짜 저한테 효과가 좋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아이패드에 정리를 싹 했거든요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게요 먼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분 언급했었던 이 턱보.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런 시술이라게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턱파톡스 정도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런 턱 근육이 발달한 편이라서 여기 턱에 있는 이런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한 이랬다가 한이 정도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 친구 중에 약간 요 사각턱이 되게 되게 컴플렉스인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턱의 라인이 조금 이렇게 둔탁했다가 갸름해진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친구는 각진 모양이었다가 완전 이렇게 브이라인이 된 그런 효과를 받았던 시술이라서 저는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미묘하게 점못이 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이제 퍼포톡스 맞을 때 됐구나 라고 하면서 퍼포톡스 같이 맞으러 가거든요 진짜 진짜 효과가 좋고 나는 약간 사각턱인 것 같아 얼굴이 너무 각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이 사각턱 부토스 맞아보세요 이게 뼈의 문제인 경우도 많겠지만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믿럼봐야 본전이니까 지금은 완전히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진짜 저는 뭐 3만원짜리도 맞고 7만원짜리도 맞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이런 어플에서 좀 싼거? 이벤트하는거? 공장형 거기에서 맞거든요? 근데 아주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얼굴형에 관한 시술인데요. 제가 이 얼굴형에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란형은 아니지만 이런 계란형 얼굴을 만들기 위한 정말 많은 여정을 했거든요. 시술도 진짜 진짜 여러개를 받아 봤는데 먼저 처음 시도를 해봤던거는 요즘 되게 핫한 슈링크? 울세라? 인모드? 이 이 시술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저는 입모드를 받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피부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간데가좀 이상한 데였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얼굴 살이 없어가지고 입모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당하고 그럼 뭐할수 있냐 했더니 슈링크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슈링크가 지금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쳐보니까 탄력 개선을 해주고 피부 조직을 수축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뭐 처진 턱선을 개선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진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정말 어떤 효과도 못받고뭐한 거지? 돈 날렸네 라는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고 정말 1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 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나도 못 알아보고 그냥 돈만 엄청 날린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시도했던 게 윤곽 주사였어요. 윤곽 주사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하기가 애매한 게 맞고 나면 은 어느 정도 갸름해지거나 좀, 좀 통통했던 얼굴살이 좀 빠진다라는 체감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좀 만족했다가 근데 이게 너무 쿨타임이 빨리 사는 거예요. 일단 윤곽 주사예요 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방세포의 크기를 이렇게 줄어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슬림하게 해주는 그런 주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 그런 얼굴 요 면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번 맞다 보니까 약간 스테로이드? 그거에 대한 부작용 얘기도 많이 듣고 정말 영구적이지 못하니까 계속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하다가 그만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 진짜 마지막으로 큰맘 먹고 해볼까? 한게 캣조사인데 저는 정말 이 캣조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시술들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그런 시술이거든요. 이게 윤곽조사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윤곽조사는 그 지방세포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요켓조사는 제가 그 상담했을 때 듣기로는 그 지방세포를 노폐물로 배출되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주사여가지고 거의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수 있고 제가 이제 맞은지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점점 얼굴 살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콜라겐이랑 합성이 돼가지고 이런 리프팅 효과까지 줄수 있는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저는 진짜 체감을 했던 게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이러잖아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막 컴플렉스다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는 이렇게 3D인 얼굴을 2D로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뭔가 왜곡되고 얼굴형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캡 주사를 맞고 나서 진짜 얼굴형 여기 면적이 너무 줄어들고 이런 턱 라인이나 이런 게 되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저도 느끼고 제 친구들도 느끼고 제가 얼굴형이 바뀌었다는 DM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다 정보를 알려드려가지고제 친구들은 벌써 두 명이나 맞았거든요. 진짜 주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느낌도 아니고 이렇게 개인의 얼굴형에 맞게 콤플렉스인 부분 좀더 빼고 싶은 부분 덜 빠졌으면 하는 부분 같은 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 디자인을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벌을 이렇게 싹 감싸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엥?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했는데 진짜 그 느낌대로 지금 이렇게 정말 살이 1kg도 빠지지 않았는데 진짜 많이 많이 요 여백이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전 지금까지 엄청 엄청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조금 세긴 하지만 정말 효과가 최고였다. 그런 시술입니다. 다음은 얼굴형이랑 연결돼서 경락. 또 받아 봤었는데요 경락도 정말 몇 백만원 투자해가면서 한 두개 업체를 꾸준히 다녔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비대칭이 엄청 심한 편이고 이 어깨 높이도 굉장히 다르고 그게 컴플렉스여가지고 갔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통증을 잘 느끼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너무너무너무 비쌌고 그 맨날맨날 맨날 그 매주 매주 시간을 빼가지고 가서 받는 것도 솔직히 힘들지만 물론 효과는 있어요 좀 이렇게 얼굴 선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비대칭이 개선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한 6개월 안 하면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6개월마다 계속 계속 하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한지가 지금 한 2-3년 됐는데 최근에는 여유가 좀더 생겨가지고 경락샵에 새로운 데를 등록을 했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괜찮으면 또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말 미세한 근데 얼굴을 정말 세련되게 예쁘게 바꿔주는 그런 시술들인데요 먼저 요 미간 보톡스 꾸준히 맞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미간 안에 이렇게 11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이런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인상을 쓰지도 않아도 그냥 얼굴 자체에 이런 근육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너 화났어? 인상써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알아보다가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은 여기에 이제 근육을 쓰지 못하게 이렇게 탁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슈링크 맞으러 갔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는 이게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이 쌍꺼풀 앞라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다시는 안 맞아. 막이거 어떻게 이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쌍꺼풀 라인도 돌아오고 여기에 힘을 진 진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11자 그 근육도 진짜 많이 없어지고 뭔가 이마도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이것도 턱보톡스랑 같이 되게 주기적으로 맞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기 이 미간 근육 이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미세하게 그 사람의 인상을 되게 되게 부드럽게 바꿔주는 그런 꼼수 시술이니까 저는 완전 추천. 그리고 요 미간 쪽으로 이제 뻗어 나갈게요. 제가 이 눈썹 문신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요 눈썹 문신을 하고 싶었는데 왜안 했냐면 눈썹 문신하면 그짱구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나는 안내난 그냥 그리고 다닐래 이러다가 저희 제가 아는 언니가 그 브로우샵을 오픈을 해가지고 아너 해볼래? 해가지고 갔거든요. 어,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한게 일단 요즘은 자연 눈썹 이런 게 트렌드여가지고 그렇게 짱구처럼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번 첫날 받았을 때도 잉? 눈썹 분신한 거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엄청 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옅게 약간 섀도우를 칠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연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은 저처럼 얼굴이 부대칭이신 분들은 여기 따라 그리다가 막 요, 눈썹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 막끝 길이 맞추기 힘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눈썹 분신으로 여기 가이드를 이렇게 딱 박아 놓으면은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섀도우로 슉슉슉 칠하거나 그로고 약간 펜슬로 그냥 긁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약간 모양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눈썹이 나도 이 문신 있는 외곽 라인만 이렇게 눈썹칼로 다듬으면 돼가지고 관리하기도 너무 너무 쉽고 왜 이제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너무 만족도가 진짜 높았던 그런 시술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든요 진짜 건강 아니고 이것도 DM로 진짜 진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안 물어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제 입술! 입술도 많이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이 있어요 약간 입꼬리 수술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입꼬리 수술 을 하지 않았고요 입술은 원래가 좀 통통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입술 끝이 이렇게 살짝 제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때 턱보톡스 맞으러 어떤 공장형 병원에 갔었을 때인가 입꼬리 보톡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 턱보톡스처럼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근육을 쪼그라지게 만드는 그런 원리처럼 너무 오래 전에 맞아서 어딘지 모르는데 암튼 이 입꼬리 쪽에 그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여기 선을 살짝 올라가 보이게 착시인가 뭔가 암튼 그거를 받았는데 가격도 진짜 진짜 저렴했고 이게 뭐 설마 큰 변화가 있겠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미묘하게 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 입꼬리가 여기 끝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입술도 뭔가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이렇게 있어도 좀 약간 웃는 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는 입술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는데 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입술 칭찬을 진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보톡스라서 금방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4년? 5년 된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대로 제 생각에는 이런 턱은 계속 저작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얘는 사실 뭐 쓸만한 그런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완전 완전 추천이었던 고란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턱 필러를 받았었거든요 몰랐죠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들이 몇명 없으실 텐데 아주 솔직하게 진짜 이턱 턱 필러로 아주 아주 아주 조금 맞았거든요 이거를 왜 맞았냐면은 제가 예전에는 턱이 굉장히 짧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턱이 굉장히 짧다보니까 진짜 25살 막 이러는데도 정말 어디 나가면은 다 너무 어리게 보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생으로 보고 사람 자체가 얼굴이 엄청 똥글똥글해 보이고 좀 민첩해 보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때 또 한창 턱 필러가 되게 되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나도 한번 맞아볼까? 하고 봤는데 저는 막딱 이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 조금 조금 조금만 맞아보고 제가 맘에 들면 더 맞을게요. 근데 진짜 진짜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찔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못 알아보고 말하면 은 엥? 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얼굴 밸런스를 봤을 때 저는 저같이 이런 짧은 턱, 약간 이런 턱 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작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얼굴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끝 밑에 이런 쪽 깔끔만각 하나만 생겨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세요? 이쪽이 훨씬 갸름해 보이죠? 진짜 이게 정말 미세하지만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엄청 엄청 뭐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저의 얼굴을 봤을 때 이거 하나 조금 밑각이 생겼다는 이유로 턱도 훨씬 이렇게 갸름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얼굴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게 된것 같다.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단점은 아무래도 여기가 좀 강조되다 보니까 좀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노안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은또 이런 턱 짧은 동안 얼굴이 또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를 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게 이게 한 3년인가 4년 전에 맞아가지고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보통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 다 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얘는 안 녹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지금까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음> 궁금해하셨던 제 얼굴에 했던 그런 시술들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손절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언제 지우 뭘지 모르니까 빨리 보세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